오늘은 또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노래가 생각이 났어. 어떤 노래냐면, 그 박효신 노래 있잖아요. 허튼 생각이란 걸 알지만, 한 번은 말하고 싶었죠. 그 노래 있잖아요. 저기, 막, 갑, 저기, 이게 또 불러라 고하면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 음, 아무튼 음, 오늘의 그 주제는 그거예요. 음,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그 사람이 알까? 음, 날이 추워지니까 아,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기다려 주는지. 자 카드 꼭 뽑아 놨습니다. 어,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 고르셨나요? 저는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그 음, 사람은 알까? 음, 여러분 왜 끝내자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끝내자고 한것 같은데 음, 음 여, 여러분이 끝내자고 했고 어.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났고 음, 남자는 그냥 군말 않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 왜 군말 안고 받아들였냐? 군말은 했, 했, 했어요. 음. 근데 이, 이별의 과정에서는, 그래, 그러자, 그런 거지. 여기까지 올 때는, 왜 말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음, 그만큼 이별은 손쉬웠다라는 거지. 왜 이별이 이렇게 쉬었을까? 음. 쉽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면, 이, 이 이별이 쉬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별의 순간이, 음. 요딱요 요 시간 어. 그 이전에 있기까지는 많은 어, 뭔가 음,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 이 많은 일에 비해서 이 순간은 너무 짧았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 나, 그럼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그랬고 어, 그래서 이, 이 저기 막 남자나 그냥 그래 어, 그러자 그냥 끝내자 이랬던 그런 느낌이 딱 하대서 나 음. 왜 여러분이 끝내자고 했을까? 음. 이 여러분들이 사귀실 적에, 어, 내 말을 갖다가 서로, 어, 내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않은 게, 굽히지 않은, 굽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참. 말 꼬인다. 아침부터. 아침엔 혀가 안 풀려. 음. 어디 봅시다. 아,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 주장을 갖다가 서로 굽히지 않아서 왜 서로 굽히지 않았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음. 딱요것만 놓고 보면은 서로 굽히지 않아서 끝났어요라고 말하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뭔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저기 막 해서 이게 확 끝났는데 끝난 건 갑자기 끝난 거지만 여기 랬잖아 그냥 쉽게 끝났다고. 끝난 건 갑자기 끝난겠지만 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뭔가 일들이 산처럼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꺼져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꺼져 그래 알았어 나 꺼질게. 자, 너도 어 너도 꺼져. 그러면서 어, 빠빠 이렇게 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뭔가 있지. 어, 왜냐면 요 관계는요 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 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음 서로 참고 참은 관계가 아닌가? 참고 참았다. 어, 어,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았고, 어, 여자는 이 사람이 뭔가 가고자 하는 걸 갖다가, 어, 저기 막 거기는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어, 그 길로 가면, 음. 어, 좋은 방법이 아니야라고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됐기 때문에 어, 힘들었다라는 거죠. 어, 쌍방이다 힘들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어, 그렇게 가,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 가볍게 생각하다고 말이, 음, 왜냐면 카드가 지격하자면 그런 거예요. 카드의 지격하자면 그렇지만 이게 가볍다는 뜻은 어떤 가벼운 것인가? 아, 그냥 음. 이렇게 힘들게 서로가 힘들게 가는 것보다 어, 힘들게 가는 것보다 그냥 조금 이 관계를 갖다가 어, 좀. 심플하게 풀어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심플하게 풀어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이이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아니었었나 싶어. 왜중요왜냐면요왜 여자 쪽이 더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쌍방일 경우에 왜 여자 쪽에서 더 중요하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음, 여자는 내 것을 갖다가 가꾸고 지키려는 경향이 있고 남자는 보호하려는 거거든. 음, 여자는 그치, 여자는 꼭 끌어당기고, 남자는 그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란 말이에요. 어. 그, 그게, 같은 거지만 약간, 영역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어. 그니까, 여자는 지키려고 하고, 남자는 이 테두리가 돼갖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 남자는 이 디테일은 없다라는 거지. 이 테두리를 쳐갖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자, 여자는 이 안에 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건 맞지만, 그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툼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녀의 문제 남녀의 문제에서는 그래 어, 둘다 똑같아요 둘 겨,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지만 그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르면서 그니까 그 여자 쪽에서는 왜 이거 이거 이 아내 거를 갖다가 제대로 갖다가 섬세하게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느꼈을 수도 있고 남자는 그치 아, 나는 이 바깥의 것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든데 너는 그까지 거안 했다고 나한테 대만 아니야 어, 서로 어, 이거는 서로 쌍방이라고 봐요 음, 일방적이지 않아 음.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둘다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어, 둘다 성향이 되게 비슷하고 어, 두 분이 다 어, 머리가 좋아 어, 둘다 머리가 좋아 그렇다 보니까 이, 이 바라보는 시각의 자체에서 나 이렇게 그 어떠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퉁탕퉁탕퉁탕 퉁탕, 퉁탕 일을 해가면서 쌓은 경험치가 필요 없다 그래야 되나 이미 그건 다 계산해서 나온 거고 이쪽도 이미 그건 다 계산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돼음 이미 이쪽도 계산이 끝났고 이쪽도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치 이거야 어, 이렇게 되고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이 관계가 점점 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다라는 거죠. 어. 맞아 이 예, 맞어 그러다가 뭐 힘들어지니까 이 관계가 관계라는 게 그래요. 이 자꾸 이 안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이이 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갖다가 푸는 걸 갖다가 바깥에서 풀려고 하는 거지. 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풀려하는 경향이 강해요. 왜? 왜냐하면은 이 남자고 하 여자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그게 어, 여기서 합의가 안된 것들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자는 그치 밖으로 나가서 이걸 갖다가 풀려 하지 않았나 어. 아 몰라 하면서 어 자기 맘대로 어내 맘대로 이걸 갖다가 왜냐면 같이 상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 그냥 나가서 풀고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휙 나가서 풀고 오고 휙 나가서 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라는 거지 음. 그니까 러 스트레스를 갖다. 그러니까 이 그런 게 아무리 싸워도 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건 아니야. 어, 근데 밖으로 뛰쳐나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밖에 나가다 보니까 조금 자유스러운 게 있잖아. 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음.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래도, 어, 이거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너랑 나랑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남자 쪽에서, 아, 이건 시간 낭비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다시 생각해보자. 꼭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음, 그게 원인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더 이상의 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어. 어떤 뭔가 이걸 갖다가 고쳐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애는 쓴건 맞아요. 지키려고 애는 쓴건 맞지만 어 고쳐보려고 했다? 라고는 약간 여러분들도 살짝, 왜냐면 이게 성격인 것 같아. 이, 이, 저기, 뭐, 성격이라 고치려고 했던 노력보다는 지키려고, 이게 뭐가 달려요? 라고 하냐면은, 어, 고치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 뭔가를 갖다가, 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냐? 그건 아니야. 노력은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노력을 안 하고, 내게 맞아. 내게 맞아. 이거야. 이거야. 이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야. 처음에는 고치려고 했어요.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통제가 안 되고, 왜냐면, 남자 쪽에서는 고쳐보려고 했, 하는 마음이, 어좀더 적지 않았나? 어 아니야 우, 우기는 거는 남자 쪽에서 더 우겼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의 현실적 현실적인 부면이 있기 때문에 우겨 우기더라도 아 이게 어, 현실과 매치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걸 갖다 고쳐요. 어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걸 고친단 말이야. 그렇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어,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 어 서로 너무 완고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게 카드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삐걱됐다 했고이 남자가 어이 여러분이 칼을 빼들기까지 그것 어, 빼들기까지 그 영향력은 남자가 행사했다라는 거지. 이 남자가 계속 음 왜냐면 남자가 생, 남자 쪽에서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어, 이 관계는 어, 이 관계는 어, 시간 낭비다. 걔 어, 걔네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다. 맞춰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어, 너 너하고 나는 맞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음.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어,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거야.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뛰쳐나가도 그래도 어. 어. 이게 끝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네. 음, 이게 확 그냥 한꺼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좀 미안해한 마음도 있었어. 미안해했기 때문에 또 어. 또 화해를 하고 미안했기 해 때문에 또 화해를 했는데 그 미안해하는 그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미안했다. 그럼 나중에 그게 보름에 한 번이 미안하게 되고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이 미안하게 되고 점점 그 미안해하는 그게 음 잦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에 나에 대해서 그, 그런 그거 있잖아요 자, 남자들 잘못해놓고 어, 제가 지금 화가 났나 안 났나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처음에는 되게 그러더니 나중엔 서서히 이것도 줄어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음. 그러면은 이사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어,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은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음, 많이 생각한 것 같아.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치. 그거는 이제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사람도 이, 여러분의 노력에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거 갔다가 박차고 나가, 박차고 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어, 밖에 나가서 뭐 하겠냐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어 밖에 나가서 딱히 여자를 사겠다라고는 보이질 않아요. 어. 근데 안사었다라고도볼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인가요?라고 하면, 어, 개중에는 어, 밖에 나가서 그그 그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린 게 맞아요. 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고해지기 시작했던 에, 이 사람도 있어 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 이성에게 한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조정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파, 아~ 한눈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더 이상의, 어,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고,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되, 어, 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래서 대화가 어, 여러분들의 노력은 있었으나, 대화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 대화도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사람이 대화 자체를 갖다가 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야. 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조차, 제, 제, 제대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의 문제점이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볼 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노력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혼자서만 노력을 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이 그이 사람이 한눈을 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어, 짜증 섞인 말 이렇게 저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악해됐다라는 거지.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 이... 이 카드가 딱 하나만 놓여졌다는 거 봐서는 더 어, 저기 막 덜어는 그래, 그런 식으로 됐고 덜어는 그냥 그거죠 노래방 가면 그 도우미 있잖아요 어 도우미 뭐그 저기 막 아이고 이거그 그 저기 막 술집 가면 또 술집 도우미 어 그런 언니들하고 좀 어, 끼고 하룻밤 놀고 오고 막 이랬던 거그막 심각하게 오래 알러뷰 막 마음을 주고 받은 사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 풀고 들어오지 않았나 왜냐면 여러분이 절이 어, 가 이랬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욕을 딴 데서 풀고 오지 않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어,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음 여기에 문제점은 대화가 너무 없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음이 사람이 대화 자체를 갖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제대로 된 대화라도 했었으면 이 관계는 음, 여러분들이 이 노력한 걸 갖다가 이 사람이 알기만 했었어도 대화가, 대화를 대화 했으면 알았겠지 근데 이 대화가 없었고 이미 지금은 대화하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지 음,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잖아 맞아요 음, 저기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 거지 응. 음. 너는 왜 맨날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냐. 응. 음. 하지 말라 그러냐. 그게 아닌데. 응. 음.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됐다. 음. 왜 이게, 전에는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언성이 높아졌냐 하면, 이 사람, 그, 그러 그거 이제 도둑이 지발절이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면, 하 그, 남자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딱 들통이 나면, 그, 들통나자마자, 어우, 내가 잘못했어. 어, 미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종류가 좀 있어요. 딱말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서 상대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길길이 날뛰는 사람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길길이 날뛰는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은 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다 그까 그러니까 니 내가 이 부, 어~ 부그 저기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잖아요 너하고 나의 관계에서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이잖아요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갖다가 너한테라 어~ 너한테라고 책임을 전가해 하는 거예요 음~ 이 관계에 그까 그러니까 니 이~ 크러쉬가 나기 시작한 걸 갖다가 어~ 그치 잘못을 갖다가 어, 저,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너 때문이야. 네가 이러니까 이런 거야. 어. 어, 그렇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나는 노력했고. 어. 너가 나하고 얘기하고 어, 너하고 나하고 어, 제대로 된 얘기 해본 적이 있었니? 네가 그 어, 나하고 얘기하는 걸 갖다 원하지 않았잖아. 니 그러니까 네가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 어, 그서 저기 막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다 보니까 서로 그 날카로운 말들이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다는 이 남자 쪽이 조금 음이 이게 참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대화가 조금만 됐었어도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대화 남자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대화가 이게 이 여러분들이 실크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는 어 조금 대화라는 걸 갖다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그냥 자기가 다 생각해놓고 결정한 걸 갖다가 어자 이거 어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어 이렇게 어 지겨우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딱히 이 사람이 온다 해도 이 관계는 음 아, 저기 막 처음에 그 둘이 만났을 때 그걸로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 그걸로는 돌아갈 수 없어. 왜냐면 이미 이걸 다 겪었는데 어떻게 그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음, 못 돌아가지 그리고 남자 남자 쪽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음, 어, 생긴 지는 뭐 얼마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거의 바로 이거 꼭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나?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길길이 날뛴 건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음 여러분 이 사람 다른 사람 생겼다는 거 알고 나서 지금 되게 우울한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내가 내가 기다렸다는 거 알고나 있냐?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음딱그 노래인 것 같은데. 진짜 그 박효신 그 노래. 어, 허튼 생각이란 건 알지만. 이미 이게 끝나,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음.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딴 사람하고 그렇게 됐지? 음. 이거 뭐, 참. 번개, 번개불에 콩거먹어네 물론, 이사,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이 다른 사람하고 갈 때, 생, 어, 고민은 안한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이 짧았어요. 음. 고민이 짧았고, 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간것 같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이기적이 돼가지고 간것 같아. 음, 미안하지 않았냐고? 미안, 미안함은 없진 않았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 그런 건 있지. 어. 그리고 또그 그거 있잖아요. 또 약간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 얘가 혹시 어 혹시 내 지금 사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관계를 불면 어떡하지? 어 지금 이 사람은 좋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아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어. 약간 그 두려움, 음 걱정? 어두렵다의 걱정? 만약에 이, 이게 혹시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막 싸우고 있을 적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을 갖다 감춰놓고 여러분을 갖다가 끊어낸 느낌도 있는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 없지 않다라는 거지. 이 카드에서 음. 한승... 또 약간 비춰져요. 다야 환승했겠냐, 마은 다, 전체적으로, 다야 환승, 그런 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서 자기가 기집, 기집 끼고 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발 나를 잘라줘라. 어,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르게끔 유도를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여러분이, 어, 자르지, 않, 아, 자르지 않으니까, 제, 어, 자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이렇게, 어, 막, 어, 그, 그거지, 어, 막, 술집도 가고, 여자도 끼고 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가면서, 완전히, 어, 시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비를 건 거예요. 어, 시비를 걸었다라고 봐. 헤어지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다.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어, 그니까, 시비를 건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헤어진 사람이 있고 어 그니까 이이 사람이 그 아까 말을 설명한 것처럼 어 내가 이러는 게다너 때문이야 어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다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어이 관계에 틀어지면 여러분의 책임으로 두고 어딴 여자한테 갔다라는 거지 음 근데 약간 쫄쫄기도 없지 않아요 쫄았어요 음. 어, 쫄은 사람은 왜 쫄았냐라는 거지. 어, 환승이라는, 환승이라는 게, 어, 환승하는 사람도 있어. 어, 이 카드는 3대3대3이에요. 환승이 30%. 음. 그리고, 저기, 막 그, 여, 여자 문제로.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여자 문제로. 음, 바람을 피워서 30%. 음. 근데 나머지는, 어, 그, 그, 저기, 막 그냥, 그, 어떤 고정된 여자가 아니라 어 저기 술집가서 놀고 그냥 가볍게 이 여자 저 여자하고 한 번씩 자고 오면서 어 그게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 처음에는 어 조금 어 그래도 그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눈치를 봤지만 나중에는 그러고 저런 것도 없었고 어 저기 막 얘가 언제쯤 나한테 헤어져 주나, 헤어져 달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 여러분 되게 우울한데? 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그 뚜껑 열리고, 이게, 어, 그런 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저 뚜껑 열리고 있어요. 그게, 그, 이 뚜껑 열리는 거에도, 시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멍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이 열려요 이, 이 우리의 뇌는 내 자신을 갖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작용을 하거든 음, 순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멍하다 음, 멍하고 그냥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이게 그 그런 사람을 알 거야 어떤 심한 어떤 뭔가에 이게 노출이 돼 있으면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어요. 음. 이게 진짜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고서 머리가 이렇게 백지, 백지장처럼 이렇게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물이 나 어.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게 일주일이 될수 있고 한 달이 될수 있고 충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고 그다 그 다음에 좀 그러다가 아하다 뚜껑 열리고 막감정이 어, 이렇게 한꺼번에 되지 않아. 우리 뇌가 알아서 이걸 차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은 좀 멍한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 체, 최근에 알게 됐다 그러면 좀 멍하고 어, 얼마 전에 알게 됐다 그러면 뚜껑 열리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한다라는 거지 어, 지금 혹시라도 지금, 지, 지금 있는 여자한테 이게 이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어, 만약에 환승인 경우 여러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본다 음, 여러분 눈치 보고 개 음, 중에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아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사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음, 이 사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만약에 어, 이 지금 간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음. 어, 왜냐면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싸운 추억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하고 한 일이 많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 간 데서는 한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게, 당분간은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음, 음, 오기는 힘들 것 같아. 어, 오기는 힘들고 이 당분간은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있냐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뭔가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어,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에너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됐고 그렇다 가 보니까 그런데도 왜 기다리냐 라고 하면은요 어 이게 뭐 좋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면은요 이게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이 마음 자체를 갖다가 확다 내려놔버리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이게 그냥 차츰 차츰 어 이게 점점 점점 사그라질 때까지는 이게 마음에서 그렇 셀프 디펜스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좋아서 기다린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만약에 내가 이 기다림까지 없다면 내가 나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다가 보충하기 전까지는 여, 그거 갖다가 어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어,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막 어, 기다려 기다려 이건 아니고 은, 은은하게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어, 있어야 내가 무너지는 마음을 갖다가 잡는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뚜껑이 아직까지는 크게 열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상대방이 개중에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갖다가 남겨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한동안은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음,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카드에서 다음 내용에서 뽑아 봐야겠지. 다음, 다음 주제에 여기서 컨티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리딩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 그래서 그래요. 네. 1번 카드 리딩.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좋아요. 어,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리, 어, 기다리는 거그 사람은 알까? 어, 내가 기다리는 거그 사람은 알까? 어떻 여러분 그, 그 사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음, 음 아쉬운 점이 되게 많네. 음. 미련이 조금 남는구나, 여기서는. 음, 미련이 조금 남아요. 음, 근데... 미련이 남아 미련이 남아도 뭐가 이렇게 이런데 매트가 까마니까 뭐가 조금만 떨어져도 티가 왜 이렇게 나는지 어디 음. 봅시다 왜 미련이 이렇게 남을지 그런 것 같아 어 그때 어 그때 뭐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음 다시 어, 어 저기 막 사실 뭐, 어, 옛날에 그 감정으로 음 갈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음, 여러분 헤어지신 거 맞긴 맞네. 음, 헤어짐을, 헤어짐을 당한 건가? 이게? 이게 여러분의 카든가? 그쪽의 카든가? 어디 봅시다. 음, 이,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지 아직까지는 잘안 나와요 어, 아직 안나오고 뭔가를 갖다가 하기는 해야 돼 어, 뭔가를 시작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은 어 저기 막 빨리 뭔가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고민이 아니라 노력. 어, 그지? 내가 뭐가 뭐가 어디서 뭐가 잘못이 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생각하고 지금 이게 여러분인가? 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음, 카드가 너무 조금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안 나와. 음, 이게 여러분인 것 같다. 음. 이제 여러분이 그 원치 않는 이별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이별 이별을 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없죠. 어. 그렇지만 그거 있잖아, 원치 않는 이별이라는 건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어요. 어, 어떤 경로로든 헤어짐이 있어. 그렇지만 이게 솔직히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헤어짐이 아름다운 헤어짐은 없더라고. 음. 사별 같은 경우면 모를까 그거는 솔직히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사별하는 경우는 모를까 그 멀쩡한 부부들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인구 부부들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면 둘중 하나는 바람이다 어. 뭐 인구 부부가 헤어질 일이 뭐가 있어 어 그렇지만 제 바람폈어요 대놓고 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헤어질 일이 없잖아. 성격 차이, 뭐, 무슨 성격 차이, 뭐, 20, 30년씩 살고 무슨 성격 차이가 있어. 뭐, 그 뭐, 갑자기 20, 30년 후에 뭐 성격 차이가 생기나?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야. 응?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음. 암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그, 도대체 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거 갖다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여러분인가 나참 애매하네. 어, 이게 여러분인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그 사람 뭐 푸샤 찾아보고 그래요? 어,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고. 어. 여러분이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 그 상대방 푸샤도 보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막, 혹시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를까봐, 뭐, 이렇게 흔적 같은 거 남기고, 막 이래요? 그런 거 있잖아. 흔적을 아예 남기면은, 그런 거, 에, 그럴 수 있으니까, 실수인 척 하면서 슬쩍 한번 남겼다가 다시 휙 지우고, 어. 그러고서 내가 들어왔 내가 여기 흔적 남겼다는 거안 가? 내가 너무 빨리 지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혹시 그런 거 해요? 둘중 하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직까지는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이 지금 이게 여러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카드는 카드는 남자 남자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있지 않을까 이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쪽이라면 이게 여러분이고 음 여러분이 자른 쪽이라면 이거는 상대방일 거고 음 근데 지금 잘랐다 뭐 했다 이게 카드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음. 기다리는 사람 쪽에서 어, 기다리는 사람 쪽에서 어, 지금 그,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 곰곰이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보는 게 아닌가? 음.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본다.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내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 뭔가 액션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대대적이고, 뭐, 과, 뭐, 저기, 막, 어, 그 과감하다기보다는 일단 얘가 어떻게 지내고 내 흔적을 갖다 살짝 남겼다 지우고 남겼다 지우므로서 얘 반응을 보고 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어. 이게 설마 여러분인가 싶어. 음. 딱히 누구라고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음. 아이그그 그 이걸 갖다가 했었구나 여러분들이 어. 흔적을 남겼다 뭐했다 그걸 했었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되게 힘들다 이것도 어, 왜냐하면 뭐 흔적을 남겼는데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해주면 어, 아내걸 봤구나 어, 라는 걸알 텐데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이제 자주 하자니 또 어, 내가 모양새 빠지잖아요 자주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이런 거못해 먹겠다 어. 왜 못해 먹겠냐 아이고 이거 혹시 그 상대방 이게 상대방인가 음 맞아 여러분 왜 못해 먹겠나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혹시 상대방한테 누군가 생긴 거 혹시 생긴 거 알게 된거 아닌가 싶어요 어 알게 돼 가지고 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새 어, 그새 누가 생겨, 생긴 게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음 여러분인 것 같아 염탐한 게아 그렇게 갖고서 저기 막 간을 갖다가 어 저기 본 거지 혹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티안 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 썼을 수도 있고 음 근데 티가 나기는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뭐 다정하게 누군가와 있는 사진을 갖다가 띵 하고 올렸다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 좌절? 어, 음, 아, 내가, 그, 그런 것도 있지. 아, 내가 뭔 짓거리를 한 거야? 그후에 막심? 어, 와, 미치겠다. 어, 쟤가 나 알았어. 어, 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쳤다.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것 같은데? 아 들킨 것 같아. 염탐하는 거. 어, 들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들킨 사람, 다야 들켰겠습니까? 어. 저기, 막, 항상, 100%는 없어요. 이, 이번 카드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다 들켰겠어요? 완전 범죄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딱 보니까, 제네가가 지금 너무 잘 있는 것 같으니까, 아, 뚜껑이 확, 나는 이때꺼, 어,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어, 아쉬움이 남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나, 했는데, 이, 이, 이, 이 새끼가 이제 그새 그냥, 어.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는 거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음. 음. 근데 그,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 볼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응, 사랑했던 사람인데, 뭐 푸시한 번, 푸시 하나 못 보나? 그잖아요. 푸셔 볼 수도 있잖아. 뭐, 어때, 응. 저기, 응. 푸셔볼 수도 있지. 어떻게 사나, 잘 사나, 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응. 음. 음. 뭐, 주변에서, 그래, 너 어떡하니, 야, 걔 뭐, 새겼다, 뭐, 너 어떡하니, 막 이래. 아, 나 괜찮아. 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유, 뭐, 우리 헤어졌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어. 어. 야, 왜냐면, 그렇잖아. 내가, 저기, 막, 염탐했는 거, 어. 어. 아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어, 뭐, 아 이렇게 풀어서 봤어 어. 아잘 사니까 보기 좋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 아 미칠 것 같지 어,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음. 예,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사귄 거, 이게 예, 누구하고 사귄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겹진이 있다면, 야, 그러니 말, 꼭말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너, 너 그렇다더라, 그러면. 음, 알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설마 그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치. 뚜껑 열리지. 어. 그래도 나는, 어, 마음 한 자락에서는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어, 막 기다리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좀 아쉬웠다 그래야 되나? 음, 아쉬웠고, 그리고 딱 뭐, 그, 그게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고 나면 과거는 미화가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뚜껑 열리고 뭐 하고 뭐 했던 시간보다는 처음에는 막 뚜껑이 열리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어좀 시간이 지나면 아 걔가 그땐 그랬지라는 그 과거 미화가 어 그것도 하나의 이별의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잊혀지는 과정 잊혀지는 과정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미화도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좀뻘좀 어좀 하지 어 뻘좀 하지. 여러분의 성격이 좀 좋은 것 같다. 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왜 좋냐 하면, 어, 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조금 긍정적인, 어, 뭐 그렇 여러분들이 과거를 갖다가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좋았던 시절, 그거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 어, 아, 힘들다. 어. 이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여러분이 성격이 별가 모질지가 못해. 어, 사람 사람 좋다는 소리 듣죠. 음, 그럴 것 같아. 약간 덜렁덜렁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이렇게 흔적 확확 남기는거 보면.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티를 티를 보내는 요거 갖고 티낼까저거 갖고 티낼까티 많이 났을 수도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얘가 꽝하고, 그서 저기 해폭탄 하나 터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그럼 나 진상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 <웃음> 어,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 어.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음? 왜 슬퍼하지 마냐고요? 음. 스팔, 이거 없어. 왜, 왜, 여러분들이 잘 나갈 거예요. 더, 더잘 나갈 수 있어. 왜요? 라고 하면은, 저기, 만이 사람, 이 여자하고 오래 안갈것 같아. 오래 안갈것 같고, 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것 같아요. 어, 연락 오는 사람 있어. 어. 연락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이게 솔직히 그 저기 막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잖아. 어. 왜냐면 내 카드를 계속 뽑으니까 그그 그, 동안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어. 이 사람이 그 여러분 떠나서 어, 누군가하고 사었다라 하더라도 그게 오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음, 오래가진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냐고요? 주도권 싸움 같은 거 있잖아. 그, 왜 오래 가지 않겠어요? 아, 양보하지 않으니까, 어, 양보하지 않고. 니 잘랐네, 내 잘랐네. 아니야, 내가 더 잘라서 그렇게 잘랐으면 니가 국회의원을 했지, 니가 여기 있겠냐? 뭐 이런 거지. 어. 아무튼, 어, 여러분한테 연락 올 거예요. 어디 봅시다.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야. 어, 그, 사,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런 거, 있, 어, 저기, 뭐,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어, 나야, 뭐, 이런, 어, 얼굴 좀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 뭐하니, 빼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흔적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성격,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 그렇지만, 어, 어, 떻게든 뭐지, 그치? 어, 저기, 뭐야, 빼꼼은 한다라는 거지. 음, 좀 남자다운 사람 같았으면, 어, 뭐하니? 어, 쉽게 잊을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전화를 딱할 수도 있고, 소심한 사람인 것 같으면, 자니?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이 뭐야? 어, 어, 듣기 싫어. 어. 어, 야, 듣기 싫어. 너, 저기, 막너 나랑 헤어지고, 그 세력 못 찾고, 딴 년하고, 어, 저기, 막 뭐, 커플 트 있고 지랄 발광했더라? 어, 뭐, 이런 거지. 음, 나다 봤어. 야, 너나 염탐했니? 그러면, 아니 저기만 뭐, 내 친구가 어저기 수사 차서 나한테 보내줬어 어 이, 이런 거죠 <웃음> 다 봤어 해놓고 아니 어야 내가 너를 왜 보냐 어저 친구가 네거 수사 사서 보여줬어 그러면 어 미경이 그러면 야 미경이만 내 친구냐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지 음아 어. 듣기 싫고 됐고 어 그러고 나 솔직히 응 어, 어, 저기 막 저기 그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 이걸 봤자, 이걸 알잖아. 어. 이걸 알잖아. 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 마음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지 않고, 약간, 어. 이, 이 사람한테, 어. 마음을 다안 보여줘. 옛날처럼. 여러분 성격은 이런 성격이잖아요. 밝고 경쾌한데, 그래도, 어. 그 사람의 그 모양새가 빠졌으니까 얘가 나, 내 품위를 좀 올려주는 행동을 해야지 좀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지 음. 근데 이,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어, 실망하지 않았나 음. 음, 실망하지 않았나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는 안할 거예요 음. 왜안 해? 왜왜안 해요? 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야, 그, 자존심도 그렇고, 뭐, 인정하고 들어오기에는, 어, 남자 자존심도 상하고, 어, 그렇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어, 이, 이 일이 있잖아. 어, 이게 뭐 혹시 뭐 이게 환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너무 바로 너무 바로 너무 바로 세계 따던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어, 악수를 청하기는 조금 그렇지. 그래서 음, 여러분한테 약간 어, 좀 퉁퉁 퉁명 뭐 이렇게 다정다감은 쏙 없지. 어, 뭐 뭐, 어떻게 다정, 다감하게. 응, 그니까 약간, 툴, 툴, 뭐, 반, 뭐, 무심, 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갔다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음. 좀 여러분의 생각한 거고 하좀 달랐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이 힘들게 어, 말 말로는 어, 어, 저기 막 말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거든 힘들 힘들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 좋은 거 같아 어, 좋은 거 같아 그런 그런 느낌이 그래요 어, 성격이 좋은 거 같아 어. 그렇지만 기다린 시간이 힘들었다라는 거지 아이씨 이거 뭐지? 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 저기, 마, 이게 또왜 그런지 난알것 같아. 음. 쌍방이다. 어떤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이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남자도 어느 선에서 다가오지 못하고, 여러분도 어느 선에서 감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에다는 것은, 어 가, 어, 가, 저기, 막, 만나야 돼야,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저기, 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딜레마는 길지는 않아. 음, 길지는 않고, 음, 그런 것 같아. 이, 이, 이 고민, 이 고민이, 음, 그리고 잠시, 그, 잠시 어떤, 음, 맞아. 안 되는 거, 안될것 같아. 음. 왜냐하면 여기서 그게 없어서 안 돼요. 어, 그게 없다, 뭐라면은, 솔, 솔직한 대화? 음, 솔직한 대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그, 그, 그, 그, 그 뭐지? 허심, 맞아.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어. 응. 쌍방이, 어, 간, 간을 보는 거? 왜냐면, 쌍방에다 모냥 빠지기는 싫은 거지. 어, 왜냐면, 여러분도 기, 아, 기다렸다라고 딱 말하기에도, 그치, 어,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있지만, 이걸 갖다가 또, 그렇다라고 또 말하기도 또, 어, 자기도, 어, 뭐냥새 빠지긴 싫고, 그러,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리고 주변 눈치도 좀 있어. 음, 주변 눈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회로 가기에는 좀 쉬운 게임은 아닌, 아닌지 아닌가. 이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그래도 살짝 뭐 이게 이것도 게이 연락인가 싶을 정도로 연락이 왔는데 발전은 안 되는 뉘앙스가 아닌가 여러분 죄송해요 음. 발전은 안되지 않나 그래서 뭐가 부족했냐 그러면 대화가 부족했다 라는 거예요 음. 대화가 부족했다 음. 이게 왜 대화를 하지, 않... 왜 대화가 없었냐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얘기 좀 하자. 이게 먼저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있는데도 어, 남아있지. 있으니까 기다렸지. 남아 있는데도 어,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그래 어, 야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는 못했던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해줘야지. 어, 왜냐하면 어, 그잖아 어, 저기 막. 먼저 이렇게 두고 간 사람이 어, 하의 제스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어, 시도도 안 해보고 음, 끝나는 게 아닌가. 어찌 봅시다. 어디 와요. 왜, 왜 보냐고 하면, 이게 끝나, 맞아요. 끝으로 가는 게 맞네. 음. 이게, 이, 남녀 간의 문제는요, 한 사람의 노력 갖고 되지는 않아. 음. 맞아요.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같아. 이제는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이 사람 좀 확인한 느낌이 있다 어. 그래 어, 차라리 어쩌면 이게 어, 그긴 기다림에 종집으로 갖다가 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왜냐면 기다리는 게 내가 언제까지 갈게 어, 딱 기다려 이런 거면 내가 즐겁게 기다리는데 이런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카드 여러분 음, 어, 개중에는 속이 시원한 분도 계셨겠고, 어, 개중에는 아, 그래도 이게 제그잘 어, 됐으면 하고 바랬던 분도 있는데 속이 시원하신 분이 있었다면 아, 어, 어, 감사하고 나 저도 감사하고 속이 시원하셨다니 만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는 나오는데도 리딩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짓말 나오면 나는 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미안해요. 어. 아무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거, 그 사람이 알까? 알까요? 어디 보아요? 여기는, 어, 추억이 많다. 추억이 많아. 같이 뭐, 음, 진짜 많이 다녔을 것 같아. 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음,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 스, 어, 스윗하게 막어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고는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고 하면 왜 여러분한테 알고는 있어도 여러분 알잖아 이 사람하고 왜 헤어졌는지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진 데 이유가 있잖아요 음. 여러분이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쉽게 헤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음. 맞아 여기는 쉽게 해줄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추억이 너무 많아 어, 추억이 너무 많고 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 이렇게. 쉽게 내려놓기는 힘들, 쉽게 내려놓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떤 관계든 쉽게 내려놓기는 힘들지만 여기는, 어, 왜냐면 추억이 많다라는 거야. 둘이서 해놓은 게 너무 많아. 음.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둘이 해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이두 사람의 관계의 기여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음. 관계의 기여도가 어디까지인지. 아. 이거 여러분 혹시 그거 아닌가? 음. 이 혼자서만 이 관계를 갖다가 힘들게 이어 오다가 여러분이 참다 참다 못참못참어 저기 여가지고 그냥 어, 여러분이 이별을 고한 것 같은데 어, 그냥 헤어지자 이랬던 것 같은데 어, 왜 참다 참다 뭐 뻔하지 뭐 어, 남자 그 저기 막 남자 여자 뭐 헤어질 때는 뭐가 있겠어요 어 저기 딱딱세 가지라니까 어뭐 뭐예요라고 하면 돈돈 돈 문제 여자 문제 도박 어 도박이면 뭐겠어요? 요즘에 도박이면 뭐겠어요? 진짜 도박도 있지만, 어, 진짜 도박도 있어요. 도박도 있지만, 그, 저기, 막, 뭐에 빠지는 거, 뭐, 게임 중독이니, 뭐, 이게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 중독돼가지고 관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땐, 그거는, 어, 헤어지는 이유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그세 가지 중에, 술, 도박, 여자 중에 뭐를 했겠냐는 거지. 음, 어, 그셋중 하나는 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헤어진 거지 왜냐면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 그래서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해, 저기 만 헤어졌던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았을 거야 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 라고 하면 음 아,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만큼까지 끌고 온것 같은데 왜 스트레스 받았냐 하면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혹시 어, 저기 카드값만 잔뜩 쌓인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어, 아닐 수도 있고 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요 뚜껑이 열린 게 어, 근데 왜 기다리고 있어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카드값만 잔뜩 쌓여있든지 음. 하여간 왜냐면 둘이서 어, 맛집도 다니고 어, 문화생활 좀 즐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문화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음, 딱 보아하니 이 남자는 그렇게 여러분이 경제 능력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더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말라가지 않았나. 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힘들어. 힘든 거야. 어, 이, 이 남자하고 계속 가기가. 음. 그래 그래도 좀 꾸역꾸역 어떻게 가 봤는데 얘이 상대방이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때문에 어, 생각 없이 하는 것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숙청의 칼을 그냥 꽉 갖다 빼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연락 오죠? 어 연락 올것 같아 이경에서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근데 여기서 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쫙 나오기 시작하네. 음. 여러분 뭐 지금 뭐 여러분 뭐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지금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새로운 일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이 어, 새로 뭔가 새롭게 이, 일에 들어가신 분도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어, 막아야 될게 너무 많아. 어, 짜증을 엄청나게 나지뭘 음, 하려 고해도아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어,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돼. 왜냐하면 딱 카드빌 날라오면. 어, 카드 그 청구서 날라갈 거야 한달한 한 달에 한 번씩 어 뚜껑 열리는 거지 음. 아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 새끼도 싶고 아이 새끼 뭘뭐 이렇게 많이 처먹었어 하기도 싶고 그런 거예요 음. 아니면 뭐이 사람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여러분 어. 엔카 애인 카드 엔카로 게임 글, 게임 그쫙 긁었을 수도 있지. 음.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요 카드 보고 그런 거지. 어, 어 저기 막 뭔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뚜껑 열리는 거지. 그리고 저이 사람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와요. 어. 저기 막지 저기 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연락이 오지. 음. 왜냐면은 여러분이 없는 이 사람은. 음. 생활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음, 생활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음, 좀 철이 조금 안 드는 게 아닌가. 근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철이 잘안 들어요. 음. 살아보신 분은 알거야 50대도 철이 들든가요 안들어 60대면 들든가요 안들어 안들어 70대면 안들어 갈수록 더 안들어져 왜 갈수록 더 안들어요? 나이 먹으면 좀 노하우가 생겨서 아니 나이 먹으면 고집이 똥고집이 그냥 쫙 늘어나기 때문에 말을 쫙고안 들어. 어, 그러고 그때 되면 여자들도 포기해. 어, 내남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 어, 나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부침게 붙여 먹고 수다나 떠는 거지. 어, 그 드라마 얘기나 하고 어. 서로 따로 놀아. 한 집에 살긴 사는데, 예, 이 인간이 언제 겨드러운지도 몰라. 어,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다, 그렇게 쓰니까, 50대, 60대가 다 그렇게 쓰니까, 손붙잡고 등산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지. 근데 손붙잡고 등산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보겠어요? 안 보지? 어 내가 늘, 늘 그러잖아.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나, 카드를 리딩하는 사람이나, 속 답답한 건둘다 똑같다고. 도친 개찐이야. 음. 자, 어디 보아요? 힘들다. 아, 여러분도 힘들다. 힘들다. 아, 이제 지친다, 진짜. 막, 이렇게 해도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냐면, 데미지 복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데미지 난거 복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다리셨어? 저거, 그거, 그, 혹시 그런 건가? 기다린 게, 몇사 잡고 야시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어,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웃어 뭐 이럴라고 기다리셨나? 그럴 수도 있지. 어. 저기만 뭐, 따지려고 어, 어차피 어, 저기만 뭐,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어, 돌려받기는 힘들어. 뭐 저기만 뭐, 뭐 돌려받기는 힘들어요. 뭐. 같이 다니면서 샀는데 뭘 어떻게 갔어? 응. 돌려받기 힘들어. 그래도 야이 새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네가 인간이면 라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 말을 갖다가 듣고 싶어서 기다렸을 수도 있지. 응. 응.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치.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응.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피해 복구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복구를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하나하나 복구를 해나가는데 아 진짜 열일하, 열 혼자서 열리라는 거지 진짜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뭐. 이렇게 갖다 맞추고 저렇게 갖다 맞추고 와. 음 그런 거 같아. 음. 거방거방 해결은 돼가는 것 같네. 어, 거방거방 해결은 돼가는 것 같고. 아, 이제, 아, 이게 수, 이제 조금 숨을 돌리는 게 아닌가? 어, 이제 조금 숨 돌리는 게 아닌가? 이 인간이 내게 줬던 그런 데미지들을 갖다가, 어, 이제 숨을 돌리고 있다. 음, 근데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뭐지? 혹시 이 사람 어어이 사람이에요? 같그그 그, 그 전남친이야 아니면 새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어 저기 뭐야 이 누,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남친인지 아니면 새 사람인지 그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얘는 전남친한테서 연락이 왔잖아. 음. 연락이 왔는데 이건 새남자 같은 건데 이건 새남자냐 전남친이냐 비율로 따지면 7대 3 어, 7은 새남자 어, 3은 헌남자 어, 그런거지 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 그게 누군가요 라고 하면 글쎄 아니면 어, 아니면 헛남자가 어 한골 탈퇴에서 온다던가 어 나하고 가, 같이 사귈 때는 음와 찌질해가지고 나 그렇게 등쳐먹더니 여러분들은 그 이제 복구 피해로 갔다막 그냥 밤낮없이 바빠가지고 아 이제 아 이제 살만하다고 허리를 쫙 펴갖고 아 이제 대충 다 해결이 됐나고 쫙 고개를 들고 보니까 어그 완전 얘가 어막 완전히 킹카 킹카 킹카까지는 아니어도 어. 어, 애가 조금 나아졌어요. 찌그러진 게 많이 펴져 있네? 어, 그런 거지.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 다시 연결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연결이라고 해서 뭔가 다시 사귄다는 건 아니고 다시 사귄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 싫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네가 아무리 황골탈태를 어, 했더라도 너는 옛날에 그 찌지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연락 한번안 하고 어, 네가 싼똥 내가 다 치웠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치?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듣고 싶지 않다 이 새끼야 이런 거 같아 근데 여러분 기다렸잖아 어. 근데 기다리, 기다리면서 기다리 저기 막그 피해복구 하면서 진이 다 빠졌을 수도 있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디 봅시다 어. 근데 여러분 어. 혹시, 이게 구, 어, 이제 내가 아까 7대3이라 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활카드가 나와서, 과거의 남자일 수 있어요. 어, 7대3 이제 바꿨어. <웃음> 7이, 어, 헛난친, 3이, 새남, 어, 새남자. 어, 근데 새남자든 헛난자든 여러분이, 어, 다 듣기 싶지 않다, 듣기 싶지 않다 이거지. 왜 듣고 싶지 않냐? 어, 만약에 새남자일 경우에도, 어, 듣고 싶지 않아. 왜? 내, 저기, 막, 아, 아, 지금 아직 그 남자에 대해 남자라면 내가 치가 떨려 어, 아직까지는 내가 남자를 어, 누구, 그 누구 말도 듣고 싶은 생각 없고 나 이제 겨우 허리 폈어 어. 나 이제 겨우 허리 폈어. 근데 내가 지금, 어, 여, 아직 연애할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아직도, 이제, 쫙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를 폈는데, 그렇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허리 폈는데, 아우 지금, 어, 연애, 이런 건 관심 없어. 이런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헛남체인이라 그럴 경우엔 조심하세요. 음. 왜 조심해야 되냐? 어, 이 황골 탈태가 뻥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뻥일 수 있냐. 어. 내가 봤을 때는요, 이전 남친하고, 여러분하고는, 뭔가 지인이 겹친다던가, 뭐, 이런 것 같아. 얘가 여러분이, 아, 지금, 지금 조금 허리 폈다는 걸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어, 이 사람이 막 아무리, 어, 황골탈퇴하게 와서도, 얘는 그, 그, 그, 옛날에 그 찌질이 맞아요. 어, 아, 이 친구가 외모가 좀 되나? 아니면 뭐 말빨이 좀 되나?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좀좀 좀 넘어올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이렇게 사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능력자거든. 음, 응. 왜냐면은 남이 남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잖아. 아, 응. 뭔가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진짜 얼굴 박살나고 응. 얼굴 발살라고키 조금 하고 곰보에 막 머리 어 저기 막 대머리인데도 이렇게 응. 가능할까? 아니잖아 어, 뭔가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만의 비밀병기가 뭔가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자꾸 한쪽 귀에서 뭔가 귀가 간질간질해 듣기 싫다 그래도 어, 간질간질해 근데 조심하세요 어, 왜 조심하라 그러면 음. 또 뭔가 빌려줬다 그러면은 어또 앵카로 또끌긁긁는다는 거지. 어. 그 저기만 그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응. 어, 저기만 입대껏, 여러분들이 힘들게 싸워온 것들 있잖아요. 어,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걸 갖다가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제 막 허리 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도, 어, 그걸 누려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한테 조심해요. 어, 어 저기, 막. 뭐 다시 만나고 이런 거 감정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돈만 주지 말라는 거야 돈만 저 어. 저기 막 용돈을 주더라도 어 그런 거지 만원 이만 원딱 현찰로 주고 카드 절대 주지 말고 어. 뭐 아니 만원 이만 원이 용돈이 아니 그치 뭐땅 파봐 만원 이만 원 나오나 만원 이만 원은 돈 아닌가 어 그잖아요 딱 거기까지 야이 사람한테 베푸는 건 음, 그것도 매일 베풀면안 돼? 매일 만 원, 이만 원씩 줘봐. 그것도 큰 돈이라니까요. 어, 네, 저기, 만딱 거기까지야. 어, 더 주면 안 돼. 어, 어안 그랬다가 진짜 여러분 또이 사람한테 당하고 진짜 지금 겨우겨우 이제 허리 피고 있는데, 어. 다시 또 그, 그거 그또 해야 될수 있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요 어, 이번에는 데미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이미 데미지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게 아니라면 어? 그런 게 아니라면이에요 조심해라 이거야 왜 그런 게아니라면이라면은 만약에 이게 아직 벌어지지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다음 달이라는 거지 어. 조심하라 조심해요 조심해요 음. 자 그러면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막 이, 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 어, 어, 그 조금 음, 여러분들이 좀 외롭거든요 어, 외로우니까 음, 외로우니까 그 남자한테 참 잘해 어. 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그런 게 있어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남자한테 항상 이렇게 돈을 좀 뜯기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뜯기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좀 모일만 하면 뜯기고 모일만 하면 뜯기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등을 피만 하면 뜯, 아유 살것 같다 하면 뜯기고 그러니까 그 어, 저기 막 조심하셔요, 어, 좀 그런 것 같아 타입이. 음, 그리고 새로 뭐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 사람도 잘 봐. 왜냐면내 내가 내가 이런 리듬을 갖고 있다면, 어그 사람은 아좀 달라 보이더라도 어,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저기 막뭐 하나 한거 있는데, 어 이거 저기 막 오일만 쓰고 줄게, 얼마만 빌려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일이고 3일이고나 지금, 어. 저기, 마, 먹고 살기 바빠. 저기, 마, 아 좀, 얼마만 줘봐. 그러면은, 아, 나 삼천원 밖에 없어. 이래요. 어. 야, 지금 니가 남자면 니가 나한테 줘야지. 삼천원 밖에 없는 사람, 어, 저기, 마,한테 돈을 갖다가, 어, 꼭 달라 그래야겠네. 요 어, 그럼 삼천원만 줘봐. 하고서, 삼천원 그 갖고 가면 걔는 그냥 끝내. <웃음> <웃음> 그거라도 갖고 가야 된다는 의미 그게 인간입니까? 어, 만약 에 내가 비교를 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 얼마밖에 없어 그러면 그그그 그러니까 그, 그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어, 나 이거 오늘 저녁에 이거 두부하고 콩나물 사들고 들어가서 밥 해야 돼. 어, 그러면 아 그거라도 줘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웃시키라는 거지. 아튼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어 만약에 아직까지 여이 밑에 부분이 안온 사람이라면 조심하셔요. 어 저기 막위그 만사 불여 튼튼이라 그러잖아. 돌다리도 두들겨가서 나쁠 거 없다라는 거지. 음 돈만 쓰지 마라. 어, 남자를 만나더라도 돈만 안 쓰면 된다. 오케이? 자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거그 사람이 알까 음... 이 사람 성격이 어때요? 음... 다혈질이야? 음, 어디 두고 봅시다 다혈질인아지 아이고 다혈질 맞는 것 같은데 음. 어, 다혈질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보아요? 내가 기다린 거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뭐, 이게 글쎄 어, 어디 봅시다 내가 왜 글쎄라고 그러냐 하면 이사람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좀 음, 모를 성격이 급한데 왜 모를 수도.. 모를 수도 있냐 혹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에요? 어.. 저기 봐.. 이 이게 뭐지? 아.. <웃음> 어, 성격이 급해서 딴 사람한테 도 빨리 갔나? 음. 뭐, 다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저녁, 이거 결혼했다고 나오네? <웃음> 진짜 결혼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어, 이거 나왔다고 다 결혼은 아니에요. 어, 결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 어, 결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 그잖아.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결혼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혼할 상대를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어. 결혼카드 나왔다고 다 결혼은 아니에요 음. 음. 근데 왜? 음. 그건가?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나? 음. 그럴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왜왜이 이 카드가 되게 두서가 없어요? 이게 뭐야? 어.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성격이 그그 하... 그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이 이런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차선책으로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해 둬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런 거는 없어 어. 이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어. 생각하면 그냥, 그냥 바로 뭐 실행에 옮긴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 그 생각이 그렇게 유용한 생각이 아니에요. 어.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분석하고 뭘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뭐 저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나, 이, 어, 이거, 이건데? 어, 후딱 뛰어들고, 후딱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 헛발질에 지친다는 거지. 음. 헛발, 헛발질 대마왕,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이번에도 헛발질을 한게 아닌가. 어. 헛발질을 한게 아닌가. 아. 뭐. 근데 왜? 어. 근데 왜? 여러분하고도 이, 이 사람이 이렇게 헛발질해가지고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그 자기 제어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음, 마음 속에서 아나 저거 어, 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야 되고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 뭐 사야 되고, 어, 그러다가 너 이거 왜 샀어 그러면 어, 필요한 어, 필요해서 어. 근데 왜안써 그러면 아 근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어 뭐 이렇게 된다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어, 어 애가 없어져 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 그런 거죠 어 잠수 탄다고 잠수 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뭔, 뭔 일인가 어. 음 근데 왜이 사람을 왜 기다려요 그런 건 있지 어 답답하진 아 어, 이게 참 애매하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응. 근데 이게 헤어질 수 이게 주변에서 다 아는 사이 인가 응. 여러분 혹시 공식 커플 이었어요 응. 공식 커플 되게 깨졌네 응. 공식 커플 이었 을 수도 있고 응. 이, 아, 이사,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 깨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왜 깨, 왜 깨졌냐면, 여러분하고 같은 이유. 음. 여러분하고 같은 이유로. 어, 이, 뭐,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어, 여, 자만 만약에 이게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여자만 바뀐 거지. 사람은 바뀐 게 아니잖아. 어, 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바뀐 거지. 그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겠냐고. 어. 그리고 막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쪽 이쪽 여자 저그 여자한테 잘린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된것 같고 음. 왜안 됐냐라고 하면 하... 그 상대방 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 이 사람한테 이끌렸던 거는, 어, 왜냐면 그, 그 상대방은, 어, 그 행동보다는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분, 이런 게 더, 어, 그걸 갖다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는 타입이고, 어, 이게, 어, 그런, 이 사람은 그런 게 심사숙고라기보다는 그냥,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적에는 이게 음향의 조화는 맞는 거예요. 서로,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걸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걸이 사람이 갖고 있다 라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왜냐면 틀려도 적당히 틀려야지 조정이라는 게 되잖아요. 어. 근데 그 처음에는 그런 것에 매료돼서 끌렸지만 이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이 여러분의 성향도 이런 성향이라는 거지. 왜왜 어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여러분의 그그 그 남자는 두번세 번 번을 만나도 자기한테 없는 걸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성향의 여자를 갖다가 사귀게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럼 손해보는 피해보는 건 누구야? 여자 쪽이지 솔직히 이 남자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손해보든 말든 하지 음 벌, 벌어도 쓰는 게 많으면 없는 거예요. 어. 진짜 없어서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0을 벌어서 100을 다 쓰면 땡이잖아. 어. 200을 벌어서 200을 다 쓰면 땡이잖아. 없는 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남자는 손해볼,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람이 갔던 그 여자나, 여러분이나 좀, 이렇게 좀 모으는 성격이잖아. 모으고 계획, 계획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고 이 저기만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너무 생각하다가 항상 뭔가 더뎌, 어, 더디게 더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거고 어, 그런 거야. 이 사람은 뭐 10번을 만나든 20번을 만나든 여러분 같은 스타일을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뭐다? 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해. 어, 확실해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도 이게 여자가 어, 좀 달라 그렇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성향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만나는 여자들 보면 은 나하고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야 음, 내게 그게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갖다 갈구하게 되거든 음. 그게 음의 그러니까 음향의 조화라, 조화라는 거지. 어, 너무 뜨거우면 차가운 걸 갈구하고,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걸 갈구하듯이. 그런 거예요. 어, 성격이 너무, 어, 좀 사, 상반된 사람, 두 사람이 만난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상반됐어야지 되는데, 너무 상반되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 사람은 너무 똑같아도 못, 할, 못 살지만, 너무 달라도 못 살아요. 적당히 틀리고, 적당히 맞아야 돼. 그게,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지, 그게. 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 음.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안된 이유도 똑같고, 이 사람이, 어, 어, 이 여러분하고 안 됐을 때왜안 됐어요? 어. 그런 거지. 여자, 여자 아니면 돈이면, 이 사람은 여자하고 돈 문제 갖고 다 두루두루 속을 세게 쓸것 같아. 음, 속을 세기고 싶어서 세기는 게 아니라, 조절이 안 돼. 어, 조절이 좀안 돼.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이 여자랑도 안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 내가 기다린다는 거 알까? 라고 했을 적에, 왜 기다리냐? 왜 기다리냐 하면은, 내가 그랬잖아. 에, 이 사람은 기다리고 뭐하고 그런 게 없어. 어, 기다리지 않아. 그치만, 희한하게 이 사람이 여복이 있는지, 여자들은 다 기다려, 희한하게. 응. 여자들은 희한하게 다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알 거예요. 어. 아, 잠깐, 소리 때문에, 잠깐, 어, 정지를 했다. 소리가 안 나나요, 혹시? 내네 기회만 들리는 건가? 어, 우웅 소리 같은 거안 나나요? 어, 그냥, 그냥 가야 되나? 오케이, 음. 그래도 이게 참, 그래. 좀 사람의 성격이 비슷해야지 이게 기울지가 않은데 이렇게 성격이 기울다 보면은 항상 이게 여자 쪽에 그러니까 꼭 항상 여자 쪽이 아니라 이게 남녀가 바뀌면 어 이건 또 남자 쪽에서 손해를 보는 거겠지 그렇지만 좀 현실적이고 막내내걸 뭐 갖다가 잘 다듬고 가꾸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희한하게 꼭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된다. 어, 내게 없는 성향이 너무 좋아보이거든 왜, 왜 나와 같은 성격은 또 피곤해서 싫어해 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뭐라 그래 이게, 이게 패폭해도 되나? 어,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지 어,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을 가져야 좀 가꾸고 쓸고 닦고 막 이럴 텐데 어. 또, 같은 성향을 만들면, 못, 못 살지. 답답해가지고, 너무 둘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 적당이라는 게.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음, 기다리고, 아, 내가 알고. 그렇지만, 뭐, 돌아올까? 음. 지금 또, 저기, 막,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응? 왜 좋은 사람이 못 되냐고요? 약간 사기성도 있네.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 예, 근데, 개 중에는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좀 많다라는 거지. 어, 많으면 얼마 정도야? 한2 30%는 그래. 어, 사기성이 있어. 음. 나는 여러분들이 왜이 사람을 기다리는 줄 알아. 어. 왜기 되면 이 사람이 말을 글쌔하게 어, 하는 게 없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좀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꼼꼼하고 침착하고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짝 결정장애 같은 게 없지는 않다라는 거 어. 그러다 가 보니까 이, 얘는 뭐 하자 야 그냥 가! 하면 가는 거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어, 그런 곳에 매료가 됐을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저기, 막, 개, 이거 그개 중에는요, 어, 진짜로, 어,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어, 만약에 다시 다가오더라도, 어, 어, 다가올, 저기, 다가오려면 다가와요. 왜냐면, 또, 이, 사람은 뭐, 지, 뭐, 지르는 것도 정, 정, 정, 정말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돈 필요하면 이게 철판 깔고 와. 그러고도 남아요, 어. 음, 근데 조심해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저기 뭐야 개 그, 중에는 진짜 바람기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바람기라기보다는 그 왜냐면 저기 뭐야 누구한테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 바람기보다는 음, 술과 여자에 어, 빠진다? 뭐 누구 하나를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어, 제 옆에 끼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어. 많 어, 이게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는 그런 건 아니고 개중에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이 카드를 봤다는 거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기다리고 있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막 다시 만나 혹시라도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중에는 간혹가다 한두 명씩은 나온다는 거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음왜 진짜 조심해야 되냐? 음 저, 저기 막 내가잖아 사기성이 있다고. 음. 사기성 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끊어내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기다렸긴 기다렸지. 어 기다린 거는 없진 않아. 응. 음 기다린 건 없지 않지만 조금 어그 다가오는 사람들 내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실망 엄청나게 실망스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하고 끝날 때는 진짜 단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전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끊는 사람이 있는데 걔 중에는 진짜 아, 힘든 사람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라고 하면 여기 데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완전히 뒤통수 어, 어마어마하게 세게 맞는 사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직 뒤통수 맞지 않았다면 좀 조심해요 어. 돈, 돈은 절대로 주면 안 돼. 어, 뭐, 카드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어. 이 사람이, 뭐, 뭘 어떡하겠어. 어, 뭐, 만약에, 갚을 능력이나 되겠어요? 음, 100을 벌면 100을 달쓰고 200을 벌면 200을 다 쓰는데. 음.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는 걸. 뭐 네가 그러면 네가, 주, 네가 네가 그럼 주지 말지 왜줘놓고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그러는 적반하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로. 연락이 오는 사람 있어요. 음. 이 사람은 그런 뭐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거 별로 없어. 음.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여기저기 뭔가 국리를 하고, 있, 아, 국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몽국리야? 음, 몽국리는 몽국리야. 지금, 저기, 막, 사는 게 힘드니까 국리를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조심해. 저기, 막, 진짜로 조심해요. 기다리는 사람들. 어. 지금 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진짜로. 어, 진짜로 조심해라. 근데 만나서 뭐 사귀고 뭐하고 다시 만나서 그런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기 막 돈만. 어, 돈만 지켜라. 어, 돈만 지켜라. 그러면 된다. 어, 돈만 지키면 된다.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음이 카드는 더 이상 볼거 없어. 돈만 지키면 된다예요음 다시 오더라도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만나는 사람이 있을 듯 싶어. 음, 만나는 사람, 어느 정도요?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 하 않을까? 한 30%? 그러면 사, 그 중에서 사기를 맞을 사람은요? 어, 어, 그 중에서 사기를 맞는다면, 그 중에서 30%? 어, 그리고, 어, 뒤통수를 맞는 확률은, 어, 30%가 오면, 어, 그 중에 반은? 그 중에 반은 어, 뒤통수를 맞는다 그러면 70%는 쟤가 안될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얘기선에서 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이 4번 카드는 뒤통수를 맞으면 진짜 씨게 맞는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진짜로 조심하라 음 한번 알잖아 음, 왜냐면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롭거든 진짜 조심해라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 좋아요 구독 어,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